선손주차요 아, 더방이물 한번 챙겼어야 되는데. It's been 20 y e a s i n c e I died at 2 h e I e n I knew that t a l l I w 무분하게 구워지고 있어. 꺼었다 켜졌다. 응. 진짜 또 꺼졌다. <목소리> 여뭐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반숙. 대명. 잘 먹겠습니다. 넷플릭스 그걸 봐야지 그러면 최우식 나오는 거. 김태우와 넷플릭스가 만난다. 음. 피와 노은 동... 제주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식밥 먹는 느낌이다. 아, 작업장이 자고, 자작작장장층층에 있는 거고자 어... 자고, 자고, 자고, 자고, 자고, 자고, 자고, 자고, 자고, 고 자고, 고고 어디서 음, 올라가서? 응. 여름 후에 갈 때. 된장 너무 맛있어. 양이 많아도 소화는 잘될것 같다. 같이 드셔야되니까요. 제가 여기로드릴게요 네. 동그란게 안심, 네모난게 동식입니다. 솜송을 드리겠습니다. 동갑소스, 트러플오일, 카른소스, 히말라이, 핑크조고입니다 양배추 드레싱이에요. 레몬과 함께 양배추에 드시면 되시고요 와사비 살짝 곁들여 다양한 소스에 드시면 되는데요 이제 오일소금 주와 선호하시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하신 카레고요 추가하신 치동가드 나오시면 은요 타르타르 소스에 드시면 더욱더 괜찮습니다 제가두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요 나눠 드실 수 있게 찢겨랑 과일 준비 도와드릴게요 음. 요즘은 샘프 과일 기시랑 티컬 준비되 주가 받아 드시면 됩니다 음, 맛있게 드세요 와 엄청나다 음. 엄청 친절하시다 음. 음? 같은 거4개 시켰어. 네. 맞네 맞네. 아, 이 컵이었어요. 응 음, 맞아. 이거 하나 더 아, 사고 싶어. 너무 아, 예뻐. 줄리앤줄리아구나.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앉아. 응? 엄마 앉아. 응? 진짜 진수 성찬이네나 집밥 거의 3주 만에 먹는데. 누나가 <웃음> 생선을 엄청 좋아해. 그래. 한 마리 먹고 내일 뭐야? 주먹. 이게 무슨 상이야 옥뚱. 두 마리는 내일. 응. 해먹게. 소금을 살짝 재놨어 응. 엄마. 응. 완성. 마친조서다나 응. 어? 어때? 아지랑 사막 갔을 때천 하면 막 위로 펄럭거렸잖아. 음. 그 이상이었어. 아, 는 집에 보히만이 많이 팔린 시집이에요. 엄마가 새 집을 두번 갖고 왔는데 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 죽었나 보네? 당신이? 그건 모르지? 시에서 하잖아 써 있어 여기에 응. 시인의 말에 내가 살아있어서 만날 수 없는 당신이 저세상에 살고 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이면 죽은 사람이잖아 응. 이건 시가 아니잖아요 시인의 말이잖아 제기도 용환이도 감시성이 좀 있나 봐 엄청 감성적이야 음, 이런데도 와서 혼자 이고 그런 거. 응. 원래 혼자서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책 읽고 그러는 거 되게 좋아 했었어. 그런 게 취미였대. 엄마 음. 코드가 잘 맞아. 어, 그러니까. 아빠도 엄청 엄청 어? 열단 아, 얘기 좋았다고. 응. 응. 어. 또 같이 다니면서 너가 맛집이랑잘 챙겨줘가지고 응. 우리 다니면 그런 거잘못 하잖아. 엄마랑 아빠랑 둘이. 맞아. 근데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음. 응. 음. 카메라 음. 음. 음. 안놀어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조회수가 많만뷰맛다스트리처럼 음. 해놨네 너무 귀엽다 세상에, 진짜 예쁘다. 와, 우주다. 아, 멋있다. 아우, 예뻐라. 아우,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어떡해. 스쿨버스 기다리는 것 같아, 귀여워. 엄 엄마, 이 어왜 Rose 경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여? 그 어, 잡아! 응, 딱? 딱. 이거, 그러니까, 이다 어, 응. 어,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우와 벌써 이렇게 꽃이 폈네 신기하다 유나 유채꽃 예쁘지? 이게 유채꽃이야 유나 들어서 보여줄게 응우막 응. 엄청 많지? 응. 응. 귀엽다 응, 괜찮은데? 특, 특이한데? 아무 좋아와 진짜 주기 하실 때는 송아지 입에다가 우유 물려 주시고 어, 뭐, 위로 높게 들어 주시고요. 뭐, 뭐, 뭐, <웃음> <웃음> 우유를 먹이시고 나서 이제 빈 병이더라도 입에 계속 물려 주시면 되세요. 네. 네. 예. 네. 네. 여기 어. 여기. 네. 어떻게 해도 난리났어. 이 애기 따라간다엄아 송아지 얼굴 좀 봐. 얼굴 봐든봐다다나 다 먹어도 좀 나더라 그랬어. 네, 네. 어. 네 이제 입에서 빼주시면 되세요. 네. 아니 그래도 그냥 물려. 다 먹었어. 다 먹었다, 얘잘 봐. <웃음> 나 꼬리 내야지. 꼬리. 고 꼬리.